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 체크 체크 게임입니다 체크기가 유튜브에 돌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필요해요 제가 사실 모든 세팅을 한 2주 전에 끝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교에서는 지금 볼펜즈 에 외에... 일본 제품이 들어있다 가서 볼을 깨뜨리기 뭐 그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면서 하교덕집에 가서는 닌텐도를 가는 거죠 닌텐도를 가는 거죠 닌텐도를 가는 거죠 <웃음> <웃음> 정말 너무너무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 돌아오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온 이상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비디오를 꾸준히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세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은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PC 게임 모바일 게임 모든 게임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쭉 함께 해봐요 고마워요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나 정말 무슨 게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샬롯? 샬롯, 아빠 무슨 게임을 해야 되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로블록스 해, 블록스난로블록스가 좋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아크, 치아 치아크, 이다샬 자, 우리 로블록스 해봐요. 조금만 기다려. 아레이 이렇게 하 앵글 바꿀 수 있어, 카메라 앵글. 우후우후 우후. 우후. 자, 우우 한다. 간다! o 아155 s n o w 어, 야? 어떻비쳤어어떻 생겼어, 그거이 <웃음> <유후, 유후. 웃음> <웃음> 슬라이드 너무 이쁘다! 간다! 우후. 닭살 잤어. 히이, 봐, 닭살 잤어, 아빠. 나도. 히히이! 땅 쪽으로 들어간다! 우후! 우후! I, 후... I finished t slide. 우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우나 이거 내동어 슬라이드가. 재밌는데, 이거? 샬롯! 아, I'm at t i know, Charlotte. 어디 가? 내려와. I'm looking for the s k a t b o a r d 내려가자. 위려가자히이히히히 s n o w 히히 a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s n o w 히히 a 히히히히히히 s 히히히히히히히히 o w a 다이 야, yeah, 어, 스와이드야. 나벌슬라이드 타보겠어. 자, 버슬레이. 어디가 아, 내려가는 길이지? Okay. 어? 내려간다. <웃음> <웃음> 내려오다 와우. <웃음> <Wow! 웃음> I 어 a v e no i 내려와. 나 내려가자. 스노우 프레잉먹으서 내려가면 금방 내려갈 수 있어. 우리 저기 갈색 저기올라가자 Let's climb up there. Look 응. okay. where you are. Here, here, here. 어 h a t is Come here. 빨리 빨리 오라고. 가자. y e a h y e a h Let's climb up there. 음, 응. 내가 찾은 건 여기를 밟으면 더 많이 올라가. 점프를. 어, going <웃음> 밟았어. o 어. 안 돼! 헉!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앗! 앗! Huh? Uh. I'm fed up i my car and get it t t i m k you're t a g i n get the bus. I'm fed up with my car and e t it out. t h i y u r e t a get the bus. Okay. Can you get me? <laughs> oh <book? laughs> 아, 왜 이렇게 올라왔는데 But I am I am planning for 아. that badly. 아.